선생님은 어른이라 엄마 없잖아요? 이러는 거예요. <웃음> 아, 회사에서 이제 빡쳤던 일보다는 이제 어이없는 일들이 좀 많죠. 제가 유치원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. 유치원 애들이 저보고 갑자기 와가지고는 선생님 엄마 없죠? 이러는 거예요. <웃음> 갑자기 <웃음> 거기서 <웃음> 왜부모님안 부러... 마음으로이새끼 <웃음> 이거? 약간 이러면서 <웃음> 선생님도 엄마 있지. 무슨 소리야? 이러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라 엄마 없잖아요? 이러는 거예요. <웃음> 엄마 사진을 보여줬거든요? 이거 우리 엄마야 예. 한면서 보여줬는데 이건 할머니지 엄마가 아니잖아 하면서 거의 어머니 가스라이팅까지 그러고 또 아, 지들끼리도 패드립을 해요 아이들이 갑자기 인형 놀이를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차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우리둘이 같이 사는 걸로 하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개 놀라고도 진짜 맵다. 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요. 가끔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일을 하시다 보면 애들이 약간 그 성선설, 성악설 이렇게 있잖아요. 어느 쪽을 좀 믿으십니까? 저는 진짜 무조건 성악설이에요. 왜냐면 애들이 제가 아파하잖아요.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. 지가 다리 걸어가지고 자빠졌는데, 선생님 괜찮아요. 도 아니야. 와 엄마의 웃음소리 세상이 잘못됐다 아니 그래도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아픈 거에 공감해준다 이런 걸 들었거든요 공감을 해준다고요? 공감을 받아서 어떻게 묻는 거우 제가 울어봤거든요 제가 너무 힘든 척으로 <웃음> 이러니까 애들이 모이더니 야! 선생님 우린다! 하면서 다 같이 와가지고 본데 본데요 세상이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, 야. 이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트위치도 방송했으니까 설명글 보시고 트위치 방송도 꼭 놀러와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